그리고 영상통화하기를 보여드릴게요.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원거리에서도 이제 영상통화가 가능하고요. 어, 다양한 액션으로 상대방한테 감정 표현이 가능합니다.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파미니의 그 이마. 이마 부분에 있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어,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이 노란색 부분은 어, 알파미니가 움직일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가게 하면은 얘가 움직이면서 왼쪽 오른쪽 앞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움직이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파란 색깔 버튼은 알파미니의 얼굴 부분, 그 머리 부분을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위아래, 좌우, 영상통화 종료 이런 식으로 영상통화를 할수 있습니다.